Bye bye. <웃음> <웃음> 와 이제 식사가 나왔네요. 지금 yeah. 식사 시간이에요. <웃음> 조개 구이. 어 이거는 달팽이? 이거 어제 먹었던 거잖아. 그리고 이건 껌 밥이고 이건 시금치 같은데. 응 음, 고기 좋아. 일단 우리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밥을 먹은 사이에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두번세 번째 종착지네요. 또 우리 투엣은 사진 찍느라 정신없었고 맛있게 먹었어요. 그늘을 좋아하는 우리 꼬잉 그늘에서 쉬고 계시고요. 우리 투엣은 사진 찍느라 바쁘고요. 아..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아아악 아... 흐어 라캄 이거 향이 레몬... 레몬 나무 아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렌지 오렌지? 오렌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베테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인 거 같아 <웃음> 어... 안 좋아 <웃음> 안 좋아? 아... <웃음> <와>, 이게 해변이구나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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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? Team? Tim, Team, uh, one ring. I found one ring. Yeah. I gave it to the beautiful girl over there. Over there? Wow. I, I got married. <laughs> okay. <laughs> you will find. I found diamond. Diamond. <laughs> you. you want to try? Yeah. <laughs> no. Oh! No! Wow. Give her. Give her. <laughs> give her, give her the gold. Try, try, try, try again. Whoa! Whoa. Whoa yeah, yeah, yeah, Rocky. Rocky, enjoy. Enjoy. e o y Okay. Thank bye. Toran. e Bye bye. Bye bye. Hi. Hi. <laughs> Hi. <Yeah. laughs> Where are from? England, yeah, Yo, Premier League, yeah. Second. What, what team do you like most? Tottenham, Tottenham. Tottenham. Yeah. <laughs> so beautiful. Oh, ah, yeah, o beautiful. And wow. <laughs> the main <laughs> <show>. <laughs> <Yeah>. <laughs> and <laughs> the <laughs> main attraction. <laughs> beautiful. <laughs> Thanks. Okay. Thank you. Thank bye, you. bye bye. Bye. Bye. o so w e o w 핸 oh, so okay. oh, nice yeah. nice <laughs> wow. a o e 바디. c o <웃음> 아이스크림 사줄거야 아 좋아요 오빠 고요 <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. 오빠 제일 비싼 걸로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그 아디가 감사합니다. 아 안돼 그런 거 하지 마. 베트남 남자들, 손톱 기르지 마세요. 안디, 안디, you, 디 안디, you? I'm you. Bye bye.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배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기를 다시 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롱 여기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굉장히 유명한 키스바유라고 이 합니다 남자가 여자랑 키스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키스바위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었다고 하네요 아, 이 바위 오 진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뒤에서 봐야 되네 여기서 봐야 되네 이야, 진짜 뽀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뽀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사장님, 내가 도착합니다 이제. 오, 자 오케이 하노이로 가자. 네. 응. 음. 다단여가자 네, 여러분들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부잉이 아까 자리를 예약을 다 했었는데 예약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렀고트로블이좀 네, 생겼었습니다. 지금은 다 해결이 돼서 이렇게 잘 이동하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하노이에 가고 있습니다. 다들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자고 있고요. 네, 조용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로레방 있는 것 같아요. 예? 로레방. 아 여기 가라오케에 있는 것 같다고? 네. 음 아, 어, 여러분 이제 집이 가까워져서요 호이는 먼저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네 오늘 고생했어요 네 저도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다른 데 들려서 또 재밌는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! 해주세요 감사합니다갓나비 마요 어? 비다갓 어? 나 여권 여권 어디야? 여권 여기 있어 다 갓나비다. 갓나비다. 갓나비다. 갓나비다. 갓나비다. 갓 감사다 <목소리나>